급가속 시 데이터고요. 이거는 이제 3,500 rpm에서 데이터입니다. DPF 차압이랑 DPF 그 수치가 지금 상당히 높죠. DPF가 많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터보는 이상이 없어요. 네, 터보 쪽은 지금. 음 2.5바라 그래서 정상적으로 제 힘을 쓰고 있어요 네. DPF 후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행히 DPF 후단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클리닝으로 어, 가능할 것 같고요. 보시면은 깨끗하죠? 기 매니폴드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음, 매니폴드의 카본은 많이 쌓여있고요 수월 밸브에도 쌓여있고 상당히 오래돼 보이는 카본들입니다. 입구 쪽에도 이렇게 많이 쌓여 있고요. 이런 카본들이 쌓이게 되면은 이 사람으로 치면은 이제 코가 살짝 막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숨을 쉬잖아요. 숨을 쉬는데 문제는 이제 입으로 숨을 쉬니까 입이 마르죠. 입, 입에서 세균 생겨서 입병도 날 수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카본이 끼게 되면은 공기는 들어가요. 완전히 뭐 막히지 않는 이상은 공기가 들어가는데 공기가 이제 들어가는 그 처음 개발할 때 만들어 놓은 그거랑 이제 틀려지기 때문에 공기하고 연료하고 혼합 비율들이 이제 자꾸 틀어지죠. 그래서 이제 불안전 연소가 일어나게 되고 불안전 연소가 일어나게 되면 그만큼 이제 매연이 더 나오고 그래서 DPF는 갈수록 더 빨리 막히거나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일정한 주기를 탔을 때는 한 번씩 청소를 해주셔야 돼이 카본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 은이 수월 밸브가 걸려요 움직이면서 그러면 은 얘까지 고장이 날 수가 있고 카본들은 이런 카본들이 엔진으로 다 주행하면서 공기 빨려 들어가니까 이 카본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엔진 속으로 이지 쿨러가 지금 구형 사양이 들어가 있어요. 아 여기 보시면은 이제 카본들도 많이 끼다 보니까 많이 막혀 있고 음. 이 투가 되는 게 촘촘해요. 음. 그래서 이제 카본이 많이 끼게 되고 여기보다도 이 안쪽이 음. 요 뒤쪽으로 해서 이제 더 많이 끼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이지알이 작동됐을 때 공기가 열로 들어가서 열로 이제 열 개가 들어갔으면 여기가 열 개가 나와야 되는데. 음. 음. 여기에 8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돼요. 요게 이제, 개선된 거. 요거는 이제 개선천. 이, 크기가, 네. 네, 크기가 얼마나 되게 좋았나?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막힘이 이제 덜하죠. 음. 카본이 낄 수밖에 없는데, 끼더라도 이렇게 막히지는 음. 않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음, 구형 사양 같은 경우는 요 신형으로 개조를 해주는 게 좋아요. 음. 이게 이제 많이 막히잖아요 그럼 이제 공기량이 많이 줄게 되면은 얘가 고장 났다고는 이제 컴퓨터가 못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막히게 되면은 EGR 밸브 EGR 밸브가 고장이 났다고 얘가 변고등을 띄어 버리고 이제 차가 안나가 출력이 이제 제한을 걸어 버리니까 왜냐면은 EGR 밸브가 그 작동을 해서 그 작동을 하게 되면은 공기량이 적어지는 거거든요 그 배기가스가 엔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적다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밸브는 작동을 했는데 공기량이 안 줄게 되면은 밸브 니가 일을 제대로 예 제대로 일을 못한다. 너 고장났다. 그렇게 인식을 해버리는 거죠. 이 인젝터를 너무 오랫동안 안 떼게 되면은 요 볼트 조여지는 볼트가 이제 수분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안에 부식이 되면서 고착이 돼 버려요. 예, 볼트가 고착이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빼다가 부러져 부러지면은 다른 볼트를 못 끼잖아요 그거를 빼내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 그거를 이제 할수 있는 장비가 없어서 헤드 헤드 자체를 바꿨어요 헤드 자체를 바꿨는데 지금은 이제 장비로 해서 그 부러진 볼트를 갈아내서 없애고 다시 그 나사산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 안에다 이제 심는 거를 해서 이렇게 하면 돼. 근데 그게 특단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시간도 조금 걸리고. 그래서 만약에 인젝터 볼트가 만약에 부러지거나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살려야 되기 때문에 네. 내일 못 가실 수도 있습니다. 네, 풀어봐야죠. 맞죠. 일단은 풀어봐야죠. <웃음> <웃음> 그걸 <물> 빡주시네 <웃음> 다행히 볼트는 잘 풀렸고 음, 요거 하나가 살짝 이렇게 음. 녹이 나면서 예, 고착이 살짝 이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여기 구멍이 넓어졌죠? 넓어졌고 응. 여기이 넓어지게 되고. 이 부분도 이제 구멍이 넓어졌고 이런 음. 것들이 너무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 캡까지 같이 음. 이제 달아버려요. 음. 그래서 이제 이 캡까지 바꿔야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캡 자체가 부품으로 공급이 안 돼요. 음. 그래서 이제 다른 거로 이제 뺐던가 음. 요렇게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음. 동화셔가이 굵긴데 이만큼 이 다른 거야. 이렇게. 음. 차원형으로 됐죠, 오. 원이. 동그랗게 있어야 되는데. 이, 이게 계속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 달아지니까 나중에 얘가 터져버려요. 음. 터지면은, 심하면은 인젝터도 못쓸 수가 있고, 음. 그 안에, 로코암 쪽에, 그 카바 쪽에 이제 고기랑 그 안쪽에 또 이제 면이 있는데, 그 오링들이, 고무링들이 이제 타버려요. 음. 압축 가스가 세버리면은. 그러면 또, 금액이 또 어마어마하게 또 올라가 그래서 음, 이거는 이제 너무 늦지 않게 지금 잘 하시는 거예요 인젝터 테스트를 합니다 에어백이 후에 장비가 알아서 점검을 할 겁니다 연료 리터너스가 장착 시에 곰무링이안 좋게 되면 이제 좀잘안 들어갑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이제 구리스라든가 윤활제를 발라서 장착을 하시게 되면은 오링에 손상 없이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 yeah. 되는 거예요? 작업 후 데이터입니다. 작업 후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DPF 쪽에서 압력이 많이 떨어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기량도 이자르 이제 아직까지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고요. 공기 으, 인젝터 분사량도 조금 이제 적어졌고요. 가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압력이 62 배기차압이 1294mV 3300RPM으로 밟고 있을 때 압력이 34 최대 1176 DPF가 이제 많이 청소된 것을 데이터상으로 봤구요 앞으로는 이제 DPF 관리는 조금 이제 잘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만약에 이 상태로, 어, 안 좋았던 상태로 계속 운행을 하셨다라면은 DPF 자체가 망가져, 망가질 확률이 상당히 높은 차였습니다.